알아요 합격한다 안녕하세요. 위드스피치 이경화 원장 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9급 면접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울시 9급 면접 준비생 여러분들 어, 어떤 면접을 보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5분 스피치와 개별 면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총 40분이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왜 서울시 구급 면접에서 꼭 합격해야 하는지 지원 동기나 앞으로의 포부도 잘 면접관에게 표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바로 5분 스피치를 철저하게 준비해야만이 면접에서 최종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위드스피치 학원에서는요. 어, 16년간 서울시 9급 공무원 면접을 지도를 해왔습니다. 다년간 지도해온 노하우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올해도 서울시 9급 공무원 면접 과정을 개강합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준비해서 최종 합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